부평구는 2023년 도시 농업의 날을 맞아 진행한 기념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시니어 전화상담을 위한 소통공간, 부평 실버콜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미입니다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4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8일 부영 텃밭에서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 체험행사를 상황리에 마쳤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등 5개 단체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시터팟 분양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터팟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토종 씨앗과 씨감자 나눔, 딸기 모종 나눔, 허브 향기 가득한 스포츠 오일 만들기, 지속가능한 식생활 캠페인, 꽃절편 만들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이협업해 부영공원 공양텃밭 129액을 늘렸습니다 또한 올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학습 지원을 추진하고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6개에서 11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동년배 시니어 전화상담을 위한 소통공간 부평실버콜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부평실버콜센터는 노인심리상담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시니어 상담사 24명이 청춘공작소 1층에서 취약계층 안부전화, 노인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평실버콜센터 참여자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될수 있어 기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도록 도와주신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주기현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또한 부평실버콜센터를 통해 또래이웃 소통 공간 마련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는 중소기업협의회 및 경영자협의회와 가족, 양육,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평구 출산 장려 정책을 더욱 활성화해 저출산 위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 모두가 행복한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일신동 일원이 인천시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인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구는 오는 3, 4년 동안 최대 33억 원을 지원하고 노후 불량 시설을 정비하며 필요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계이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트르키에를 돕기 위해 성금 116만 원을 곧 네이버스에 전달했는데요. 트르키에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는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음식점을 모집합니다 정리수납 전문가 파견을 통해 음식점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깨끗한 주방 환경 정착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모집기간은 4월 6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관심있는 관내 일반 음식점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집중접수를 실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인데요. 부평구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부평 블랙데이. 지난주까지 최대 70% 공동 세일을 진행했습니다. 세일 행사 외에도 플리마켓, 형리단길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쇼핑과 재미, 또 휴식까지 즐길 수 있는 부평만의 쇼핑 축제 자그마치 백여 개의 점포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 잠시 여러분 자그마치 혹시 자그만치와 헷갈린 적 없으신가요? 만치는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거나 원인이나 근거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그만치가 아닌 자그마치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그마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또는 적지 않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평의 소식과 더불어 헷갈리기 쉬운 우리말 홍하나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하나입니다.